이걸, 이거 말이여, 우리가, 이 문자로 적어 놓은 거 이것은 전부 현교라 그래. 현교. 드러나, 현자. 현교라 그래. 야, 딱. 이자 쓴가? 어? 그냥 그 자체 라결아 그렇지? 이거 흔결아그러고또 진화를 이용오는 것은 어? 밀교라, 그런데 부처님이 49년을 입으로 자꾸 얘기해 놓은 거, 어디 왜 거무가 줄하는 것마저 했지, 응? 어? 뒤에가 실토한 것 말로 부처님이 교복을 자꾸 토해 놨어. 더는 이게 사4 9년 설명한 것을 뒤에 한 사람이 한 것도 아니겠지만은 수집해 놓은 것이 팔만 대장이라. 그걸 현고라그러고 우리 눈에 보고 읽을 수 있는 거. 밀교는 다란인데, 다란인데. 밀교의 이력은 어떠냐 현교를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이큰 땅에다 비유한다면 큰땅큰 큰 땅에다 비유한다면은 부처님이 입으로서 하는 것은 요 손톱 위에 문지 택백이안 된다 이기라 현교는 조갑 현교는 이게 조갑 상토라 이래 조갑이라는 손톱 손티비. 손톱 위에 헐 문지 안된가 조각삼 턱격이 안 된다 이거요 그럼 밀교는 어떠냐 밀교 이것은 대지토와 같다 대지토 그러면 현교가 밀교에 되는 밑 100억만 부일도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거 파묻히지 밀교의 시력을 모르거든 달만은 직신직부를 했지만은 직신 성부 했지만 이 밀교는 직신 성부이라이몸띠이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성부를 하는 기라 그대로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우리가 죄업이 있기 때문에 성부를 못한다 그러거든 죄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죄업이 있어서 죄업이 맺혀 가지고 서러면 법성짜리 하고 본성짜리 하고 달아짜리 하고 합치가 안된게 성부를 못한다 이거든 그렇지 어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봐 아주 무수의비 내가 비로시 업을 지은 것이 쓸라면 써요 아주 무수의비 본종 1년생이라 본래 한생각으로 인해서 생겼단 말이오 그렇지 한생각 아주 무수의비 본종 1년생이라 기종 1년생인데 이미 한생각으로부터 일어났을진댄 말이오 한종 1년생이라도 한생각으로 인해서 없앨수도 있어 이거 써야 되겠네. 이으로 얘기하자. 응? 그 쓰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요, 요다 딱. 이걸, 저, 구체적으로 쓰면 이게, 이 이가가거는다는소동파는 사람 알지 왜? 소동파가 저 아버지, 오늘 우리 천도하듯이, 저 아버지 천도하는 거라 그걸 좀 많이 쓸까? <웃음> 인도 상으로 출몰 생사진이다에아 이제 나서 출몰 생사진에서 아주 아, 무섭이. 你怎么忙呢 부처님은 부처님은 대원각자로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되면 은이 건진 생이기 없어져서 소탕됐다 그랬지 않으세요 어? 부처님은 대원각으로 써서 그 몸뚱이가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세계에 꽉차 가지고 있을 그렇지 그런데 이 전도상으로 나는 전도하는 생각으로 써서 술몰생산주의로다 났다가 죽었다 하는 그 바닥 가운데서 쟁기다가떴다 한다. 사실 그렇지. 이걸 냉겨 이이 할지 딴게 아니라 이날저 중국의 송나라 때 소동바락하는 경장한 사람들 아니요. 그 아버지가 소, 소로천이라고 해서 소로천이라고 해서 소순이든지 이러면 소순인데 소로천이라고 해서 큰 문제예요. 그 마다들이 소식이라고 소 해서 큰 문제예요. 둘째 아들이 소천이라고 해서 큰 문제예요. 그 딸이 또 소송이라고 해서 큰난 문제예요. 요새 우리가 여기서 불공하는데 간음예문지인 거. 간음예문지은 것이 그 소송과 동생 소송에 처녀가 진기요. 처녀. 열여살때 진그래요 그, 경쟁합니다 그러 그러면 이 사람 내가 이렇게 사천성에서 큰부자였또 부자인데다가 그다가 이렇게 또사대 문장 을 문무가 겸만 아주 경쟁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불교를 좋아해 불교를 좋아하면 참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좋지 그 이제 소순이가 저 아버지 때도 늘 어디로 가려면 부처님 후불생활 그리가야된기면서 골만 좀 가면서 모셔놓고 위했다는 기라. 그 아들이 얼마나 하겠어. 아들이 이제 소동파가 소동파가 소식인데 그 아버지 뻔을 봐서 대단해요. 그 아버지가 돌아 부모가 돌아간 다음에 자기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 부모를 위해서 기복하는 기복계라 그래. 기복계. 빌기 짜가디잖아 아니. 복공자 이랬었 쓰지, 응? 어? 이기복계입니다딴 말로도 있지만, 기복계라 이게. <웃음> 자, 이 자로 보시요 이거 뭐? 고 그래도 이게, 이게 하는 소리야, 이제. 기복계를되는데 부처님은 대원각으로 써서, 항하사 모래세와 같은 큰 세계 가득 착근을,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법성자는 그 하나라서 항사 보레스와 같은 그런 세기가 늘 퍼져 가지고 있거든 그걸 뭐 때문에 맺히느냐 하는 게 첫날부터 얘기하는 게라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식이 생긴다 식이 생기면 안으로 건이 생긴다 밖으로 진이 생긴다 건진식세 가지 그것이 딱맺혀 가지고 테두리가 생기면 못 본다 이게 그럼 깨면은 이거 건진식세 가지가 녹아져 버린 게 하나로 되는 게 부처님은 대원각으로 써서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세계에 충만했거늘 중생들은, 우리들은 전도하는 생각으로, 바로 모르는기지? 자꾸 이거 헛고 이걸 있다고 해요? 육신경계 있다고 해야 꿈같은기인 우리들은 전도하는 생각으로, 나고 죽고 하는 바닷가운데 떴다쟁이다 한다. 되죠? 그 가만히 생각해. 우리들이 비롯이 없는 업을 짓는 것이, 업대 매일이 됐다니까 업을 지는 것이 본종 일년생이라 본대 한생각으로 부터 시작이 됐다 나왔다 이미 한생각으로 부터서 남았어 찐된 도리어 한생각으로 부터 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니그 그러고 한생각으로 한 멸할 수도 있지 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생각으로 멸하고 생각으로 멸하는 거 그님이 저그그 공중에 문지 뜯기, 뜯뜬 거, 그러면 늘에서다한 곳이면은 하나가 될버리지 나라를 지가 이몸통이 가지고, 이몸통이 가지고, 부처님으로 들 똑같아지는 기라. 알겠어? 그러면, 사람이 깨달으면 사람이 부처님과 같고, 벌거지가 깨달으면 벌거지가 몸 그대로 가지고 부처와 같아요. 그런 거아니냐짐승을 깨달으면 짐승 그대로, 그 이제, 그래, 안 되면, 어제 아래 얘기한 게, 어제 아래 뭐, 백장이가 뭐가 됐다 하더라? 어? 어? 어? 야, 여호신여호신 부처님, 너구리 부처님, 설경이 부처님, 호랭이 부처님, 강아지 부처님 많을끼라. <웃음> 그대로 이거, 마음에, 그, 건진 세 가지만 녹아들면은 해필 이몸뒤 바꿀 거 없이, 그대로 성벌하는기라. 저, 법회에 하면 팔세 용녀가 부처님한테 구을를 선물하고 저것을 권양하고 저 남방 무세에 가서 성불했다는 얘기 나오지, 왜? 그게 어려운 거 아니라, 우제생각하면 간매가 있는 것 같아도, 마음에는 면 간매기를 없애면 되는 기라 어, 자. 나, 그만, 내 몸띠를 가지고 나를 지켜서 구체로 덮을 갓 같아져 뿌려. 생멸심만 없어지면은, 그러면 없어지는 게아라 저 사발에 떠놓은 물이나, 어디 옹팽이 떠놓은 물이라도, 그 물을 갖다가 바닷가운데 보는 자리에 떠있는 거 같고, 여 풍종고택이라 공기 가운데, 공기에요, 바람은. 공기 가운데서 불미 보는 것 같다. 불미 있지? 알고 보면 불미 밖에도 공기 불미 안도 공기라, 거기다 딴 걸로 알아도. 그렇지? 불미 속에서 우리 생명 속에 앉아서 생명을 찾거든, 우리는. 생명 속에서 생명을 어떻게 찾아? 물이 태평양 물, 태평양 물보다 물 그대로 있는 걸, 그걸 모르 찾아요. 자, 어때? 바람 가운데서 불미부는 거 같다. 그러면 이게 불미부는 거와 같고, 투수해주 하는 거 같지만은 깨달지 못하거든. 어째서 깨달지못해이대통지성열래가 성불 못했지, 앉아도. 우째 성불 못 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또 우째서 성불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말로 깨면 부채가 되고 미하면 부채가, 저, 중생이 된다 그러면 그 깨고 미하는 걸 우째 하는지 모르거든, 도리는. 거기 수요대성지라도 비록 큰 성의나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역부른 분위라도 한, 그 이렇다 저렇다 분별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부처님한테 기회할 적에는 은하선모, 소송, 소송파가 하는 소리야. 은하는 우리의 먼지 돌아가는 부모 선부모. 먼지 선자는 돌아가는 일말합니라 먼지 돌아가는 부모와, 해필 부모뿐만 아니라 다모 일체 중생이 제척이 서방이요. 앉아는 곳마다가 그 서장 서방세계가 되고, 좋지? 제척이 사대야. 앉은 곳, 안진 곳이 그대로가 서방극락세계가 되고, 개체 이사방이요? 소우가 개경락이라덜 썼네? 소우가 개경락이라 그리 그래 다, 그래 되면 좋지? 소우가 개극락이라. 어, 개체 이사방이요? 소우가 개극락이라. 어? 무항, 어, 무항영물에? 뭐가 무항영물에? 그래? 개체가 이사방이요? 소우가 개경락이라 개척에 있어서, 어. 무항 영문해라. 무항 영문해라, 그래. 갈 것도 없고, 건강식이가 욕했데 뭘. 갈 것도 없고, 영문해라 또 하나 올 것도 없다. 개척이 있어봐, 이 소고가 개강래라뭐 하나 빠진 것 같다, 아무래도. 어? 대처가 위서방에 소우경례라뭐무왕 영물이라 그러면 생각 안 하네? 어? 아, 다섯 개, 다섯 장을 봤어. 대처가 위서방에 소우경례라무묵 영물, 대처 이상이 소우경례라 뭐, 뭐, 하나 빠졌어. 내가 생각나면 또 써지, 면 그건 좋죠요 근데 내가 얘기하려고 한건 이기라.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거, 이거예요. 내가 무시업을 짓는 것이 본래 일념으로 좋다서 낫다. 이미 일념으로 좋다서낫설 준다는 말이야. 도리어 일념으로 좋아서 할수 있다. 생명멸지처가 그대로가, 그러면, 나를 지켜가지고 부처와 갔다 그게 없어. 수수해종하는 것 같고 풍종포탁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깨면은 이자리가 그대로야. 그대로. 대체기사 비서울경래. 아니요. 그뭐그뭐이 시중생이 대체기사 비서울경래. 한국가 있어. 뭐고. 어 무항영물해라. 에들지도 아니야, 소울, 그, 뭐, 그, 냉주 생각나면 내가 예. 그런데, 시간은 하면 지냈는데, 이진언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걸 아까 얘기하셨다. 이얘가 그만, 그, 이름을 끊어져 버렸어. 아, 까 저거. 그래서 이제, 그, 듬이 이제, 저, 보살님한테 얘기를 하나 해줄 기록이라. 그, 그게 아니라, 진언을 이유면은, 우리가 부사히 하나님을 얻어요. 알 수가 없는다. 지는 지는이 어째서 그런되는 우리가 모르거든. 그걸 모르니까 밀교라 그래요. 밀교. 즉 아주 옛날 예적에중국에 말이야. 시방도 그그 자리가 있답니다. 그저 네성관이라는 사람이, 네성관이라는 사람이 점쟁이로서 하는데. 아주 신청생활이 유명해 알아요 그런데 그게 미신이기 때문에 미신이기 때문에 늘저 무슨 신을 귀신, 귀신을 갖다숨이기는데큰 사당집을 지내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하는데 1년 마큼 한번씩은 7, 8지된 동녀 처녀애를 사다가 신청이 그 얘기 뭐냐 로계산살 지내야 된대요 그런 그래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내버주니가 해마 중 그래 자기 점수를 하는데 해마 중한번서 제사를 크게 지내는데 동네를 사다가 그다 사다 가 놓고 희생을 쓰기로 재물을 산단 말이야. 그 처녀 어머니 한번 처녀를 샀는데 처녀 어머니가 절물 집부터 절을댕겨 그러니 고에도 철도 모르지만 어머니 모양을 따라서 행동을 같이 하거든 반야신경도이고 중문도 이고 이랬어. 그데그 어머니가 과택인데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만 딸을 팔기됐 했어. 좋은 데를 간다 하니 그런데 미신에 혹해서 그런게. 딸을 팔고 그랬는데 딸이 팔려가서 이제 내법중에큰 집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속에 제사됐는데 제물로 지상에서 올려놔줬어. 그런데 그 밤에 제사를 지내 있지 되게 밤에. 그런데 겨울 날인데 침날 그래서 제사를 다른 재물도 마, 채 놓고, 지사 지내고, 불을 툭 끄고, 그만 나갔다. 그니, 처녀가 혼자 그거 앉서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 앉아서, 어머니 따라서 이운 그, 다란이가 있거든. 그래서 신경을 이우다가, 아지아지, 바라아지, 바라성아지, 모지사바 그걸 자꾸 이왔다는 거야. 자꾸 이왔어. 그러니까 저짝에서부터 천장에서 대들부에 떠서 뭐가 큰 불덩어리가 둘이 요새 자동차 앞에 불뭐냐로 해달라 이또 뭐냐로 둘이 나오더니 저리 벽은들에타고 내려오더니 자기 상 이런 상황라 올랐는데 거리 잡고 와요. 그러니까 일, 일태로 말이요. 한참이 신강이가 돼. 그러니까 그래 이처녀가 무섭게 자꾸 열심히 꼬고아주절리 운다. 이런 게. 내게 보면 폭탄 터지면서 탕! 하고 나버렸단 말이야. 나는 이제 그 소리가 우쨔는지 모르는데, 그만면여자애가 사람 사지주 쇼! 하고 기절을 해버렸어. 그때 이제 겨울에, 그, 그, 그 골마도 그래거든. 똑딱똑딱 해면 도서키는 게이날 인서주에. 그걸 뭐라 가요? 야경 야 도는 거 그걸 하다가 밖에서 그거만 해서 사람 살리라 하는 소리가 나고 폭탄소리가 났으니까 무슨 사건이 있겠거든 도둑 잡는 사람들이 벽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말이요예물은 재물대로 있는데 이상 앞에는 집단 마다 굵은 구리가궁궐해했어그놈이 이제 그 대들 밑에서 늘리는, 해만둔 하나씩 갖다 놓으면 그걸로 여기서했 거야, 요기 먹어요 그냥 <웃음> 그러니까 그그헤드라르트 그 불멍이 안된 것은 배암 눈에서 나오는 불이야 그리고 해바다에서 나이는 불이 절자가 삿댄 불을 그기서 이기 가지고 배암은 죽고 처녀는 군더러졌지만 갖다 주먹이게 살아났어 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준재주를 이용했게 준재주가 아니라 그저 아재주를 이용했게 그렇게 그 죽을 은혜도 말이야 그부처님의간세보보로 실력으로 그의 싯바닥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그삿된 물건을 배척 그저 꿉틀고 살았다는 하 얘기 있어 그리고 그게 이제 내년 밑에를 지낸 데 중국 그 집이 있답니다 그 무슨 소나무 그저 그그그 그, 그, 그, 그 사택이 됐다고 돼가지고 있었던. 얘기했는데 그렇게 주문이 생겨요 우리는 몰라도 말이야 간세모사를부르든지 주문을 이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부처님의 가고 있어서 큰 하액을 면한답니다. 아재아지바라아지바라성아지모지사바다이유잖아그진언는 아재 아재 번역을 내가 안하는데 번역을 안하는데 이걸 쓰면 어떻게 쓰는 거야 아재 아재라고 쓰지거나 아지. 아지를 썼는데, 방금, 저, 한 문자라고, 쓴건 이랬었어. 이게 아, 저, 아지가 이니라 뭐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뭐지? 아지, 아지. 또 쓰지? 또 쓰지? 아지, 아지. 바라, 지 바라, 아지. 처음 바라, 지 하는지? 응? 바라. 아지 아지 아지 바라아지 바라승아지바라승아지 그걸 여기라요? 네 예. 요걸 왜 모지라 그래 여기 가서 나서 그 할수 없어 나이 이걸 모지라 그래 그래 뭐지 사바하 하바하. 하바하. <웃음> 이걸 번역을 한다면은, 번역을 한다면은, 노래요. 이것도 노래 부르면 되게야 이걸 이제, 아재. 가자. <웃음> 이제. 가자. 가자. 어딜 가는지 모르지. 가자. 요건 자기 개인을 가자. 내가 간다 소리야. 가자. 또, 둘째, 또 가자거든. 다른 사람도 가자 소리야. 가, 나를 두고 가자. 너도 가, 자저 사람. 응? <웃음> 가자, 가자. 바라, 바라지, 바라지, 바라는, 바라, 전덕으로 가자. 전덕으로 가자. 생성 없는 건데, 바라지, 바라지. 아지아지 바라하지 전덕으로 가자 또바라승하지 전덕으로 전덕으로 그렇지 피아니지 응? 전덕으로 요건 모두 성이라은 하나를 성이라 하자 모두 가자 뭐 요건 가자니까 가자 됐지? 모두 가자, 우리. 대전, 좋은 소리요. 가자, 가자. 정등으로 가자. 정등으로 모두 가자. 모지, 모지 사바하, 이건. 모지는, 모지는 보리 아니라 보리? 지혜를 사바 속히 승치하자. 속히 승치하자. 정등으로 가야 되지. 됐어? 네 이래, 이 번역하는 게요. 모두 성취하다. 저걸 사바하는걸 예수께서는 아멘 이러고 말대 <웃음> 자원을 그들이 해도 너무 많이 해도